안녕하세요.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원전, 원전 관련주는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듯이 뭐, AB 프로부터 강원에너지까지 많은 종목이 있고, 또 원전 얘기만 나오면 특징이 있죠. 이 파워 들어가는 놈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입니다. G2 파워, 일진 파워, 보성 파워,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, 우지는 이제 계측 관련해서 항상 이제 꼽사리 껴서 깍두기로 움직이죠. 그리고, 대표적인 또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, 두산 쪽이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한전 관련된 기업인 한전산업, 한전기술, 한전KPX,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가, 다 같이 이제 동반해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오늘은 이 원전 관련주 움직인 상승의 배경은 어,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전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또전 세계적으로 33개국이 439개의 원자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이 원전이 2018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다시 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유는 우크라 전쟁 관련해서 유럽이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에 봉착을 한 거죠.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수명이 100년 이상이 됩니다. 하지만 또 풍력이나 태양광은 어, 이 주기가 짧죠. 그래서 20년에서 뭐 30년 짧게는 10년에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주기가 있고 또 안정적인 공급원이 되지가 못하고 있죠. 태양광이나 풍경은 자연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,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원전이 다시 이제 뜨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가 되냐, 안 되냐, 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, 지금 이제 원전이 다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가 되면서, 이 원전이 다시 이제, 어,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 전에 원전 확대 공약을 발표를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 22년 3월에 거의 대부분의 원전 관련주들이 최고가를 찍고, 그 뒤로 이제 실적이 나와주지 못하면서 실적과 연결되지 못하면서 어,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이 원전주들이 어, 상승세를 보일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전 관련주 특징을 보시면 이제 AB프로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. 이 낙폭과대 종목이었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1000억원대, 2000억대의 종목들이 어, 대부분 다 이제 5% 이상의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 파워, 자 들어가는 이런 수배 전반 쪽, 이런,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, 또 여기서 이 평균 PBR이 2.21배입니다. 이 G2 파워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. 이 BHI 4배, 7배 대 정도. 그리고 실적들이 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작년도에 어, 이런 적자 실적을 보였습니다. 이와 무관하지 않게 이제 거의 어 나락으로 흐르고 있었던 종목들이 이원전 관련주였고 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 이제 일진파워라든가 hrs 정도가 14배에서 10배 정도의 거래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총 1위죠. 원전주의 대장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4% 반등을 했고 주당 1,200원의 적자를 보였었습니다. 작년에만 해도 시가총액은 10조대입니다. 어. 그리고 이 원전 관련주 중에 너무 많기 때문에 특징 종목 몇 개만 한번 이, 추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SGC 대창이는퍼 1배 수준입니다. 이 1배가 나온 이유는 이 아래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재룡산업, 재룡전기가 이 원전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대장주죠. 이 어, 시장에서는 뭐 그, 그닥 이렇게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어, 야금야금 이제 슬금슬금 오르면서 어, 이 고가대를 계속 쓰고 있는 종목이 이 재룡 관련된 기업입니다. 그리고, 어, 퍼 수준을 보시면 이제 8배에서 6배 수준, 그리고 재룡 경기가 16배로 이제 가장 높지만 이 상승을 계속 하면서 낮은 퍼에서 이 고퍼가 된 상태죠. 그래서 이뭐 퍼가 뭐 5배, 6배 수준에서 현재는 16배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. 부채는 다 100%가 안 되는 이제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, 배당 수익률이 이 중에 가장 높은 놈은 이제 대창 스틸이 22년 기준으로 5%대, 재룡이라든가 금화가 4%대 이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. 그리고 시가 총액을 보시면 이제 아주 저렴하죠. 이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 요세개 종목이 있고, 또 서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고, 또 대체적으로 이런 어 보성바워 같이 이렇게 이 부채가 낮은 종목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들 종목의 한번 사업 실적과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AB 프로바이오는 방산을 폐기물 처리 전문기업인 액트를 인수했기 때문에 원정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바이오자 들어가죠.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이 바이오 관련주로도 움직이는 종목이 AB 프로바이오입니다. 그래서 어, 이 테마는 바이오 방, 원전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4월 달 고점이었죠. 천 원대에서 3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고, 지금 보시면 이제 이 339원대에서 쌍바닥을 찍고 지금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, 상승하고 있습니다. G2 파워, 수배 전반 광급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. 뭐 일이 들어가는 걸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지금 그 작년도 저이 3월까지 최고가를 8월 8월까지 최고가를 찍었던 종목입니다. 지금 4천원대에서 2만원대까지를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시키죠. 어 현재는 이제 계속 그 6개월 가량을 횡보했었던 상태에서 어 지금 이 20일, 60일, 120일, 200일 이평선이 다한 번에 모였습니다. 이0 8천원대에 그 뒤로 이제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을 하는 상태입니다. 일진파워 얘는 이제 발전소 밸브류 가공 수리가 전문 기업입니다. 뭐 2% 정도의 그 순이익이 증가를 했죠. 156억. 얘도 지금 뭐 보시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오늘 200일선을 강하게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. 무진 원자형 개측기 제조 전문회사입니다. 흑자전환을 했고, 어, 지금 뭐, 6개월가량을 지금 횡보를 했었습니다. 얘 예, 보시면 뭐, 9,400원에서 8,000원대에, 어, 이 가격대를 거의 뭐, 뚫지 못했던 가격대였지만, 어,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리면서, 어, 이 가격대를 돌파를 했습니다. 서정기전, 고저압 수배전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얘는 뭐 이렇게 지금 7,400원대만 되면 이제 윗꼬리가 달면서 이렇게 거의 이좀 내려왔던 종목이 이 서전입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표주죠. SMR 국내 1위 기업입니다.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인 두산 에너빌리티. 지금 뭐 3월달에 한번 고극점을 찍고. 어, 다시 이 가격대까지 왔지만 밀렸죠. 밀리면서 실적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밀린 상태였습니다. SGNG 어, 얘는 핵 연료봉 어, 관련주입니다. 어, 얘는 228%의 증가된 실적을 보여주면서 매출액이 427억, 순이익이 413억입니다. 이 세율 변동 효과로 인해서 순이익이 이제 증가했습니다. 당기 순이익이 얘는 지금 1,800원대를 넘지 못하고 이제 약간씩 조정을 받아지고 있었고 3,000원대에서 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SGNG 대창 스틸 어 얘는 이제 액세스 플러라고 그러죠 이 이중 바닥 그래서 한번 바닥을 있고 뜬 바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바닥과 바닥 사이에 이제 그 배선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그 바닥재가 이제 이중 바닥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전 원자력 발전소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대창스틸 300% 정도 증가를 했죠. 여기 보시면 이게 유형 자산 처분 이 공장을 매각하면서 순이익이 이제 300% 증가했습니다.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이 대창스틸. 재룡산업. 고효율 변압기 시장 1위 기업이 재룡산업입니다. 21% 증가한 91억의 순이익을 냈었던 재룡이 지금 뭐 쌍바닥을 2 5 0 0원대 찍고 계속 반등하면서 여기서 이제 5%만 더 상승해주면 이 3,80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가격대까지 와있습니다. 재룡전기 얘가 뭐 대장주죠. 작년부터 뭐 계속 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고가를 3월 3일 날 한번 찍고 어 그동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었던 재룡이고 순이익은 963%가 증가했습니다. 11억에서 124억으로 이제 급증한 실적을 보였죠. 그래서 어 다른 그 원전주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서 이제 흘러내렸다면 얘는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재룡입니다.